이은셀수도 기종 방관이 어? 뭐야? 야 물건 이거 왜 그래? 이거 버그지? 자 드락사르 적 잃은 체력 타겟팅 불가 그엔 W로 변경 자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거는 이요우무다 이독을 통해 스택을 쌓으며 최대 스택에서 비전투 이러면 이제 1코 확정이 되버리는요우무가될것 같은데요 근데 요무를 신화로 올리는 이유가 뭘까? 라이엇이 요무를 되게 좋아한다. 어 바뀌었네 진짜로 신화급. 야 그럼 자객개발톱이 빠졌네? 아 두나가 있네. 그러니까 형들 이거야. 봐봐 W W 쓰고 평타를 쳐야지 두나야. W W 평타 이렇게 하면 두나. 근데 이거는 제드한테좀 별로일 것 같기도 하고. 평타 님들 생각은 어떤? 아닌가? 좋으려나? 오 궁에도 돼요 오 궁에도 되면 이거 좋은데? 아 근데 요어무도 살짝 별론데? 뭔가? 아닌가? 딜은 셀수도 기종 방관이 어? 뭐야 야 물건 이거 왜그래 이거 버그지? 야 아무튼 이런 느낌으로 이거는 스택을 쌓을 수 있는 거니까 스택 쌓는 걸로 해서 게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차라리 보여드리는 게나 좋을 것 같네요 핑이 좀 많이 높아요 그래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플레이에 좀 쓰레기같이 나올 수 있어요 아니 개 느린데? 내 거. 야 이거 3렙때 솔킬 나오겠다. 아유. 참 여기서도 느끼는 건데 항상 여기서 쓰면 감전 개사기인 것 같아. 쟤들 뭔가 좋아 보여 여기서 쓰면. 요무 물간 증가는 지속이 4초라네요 그거 뭐, 무슨 소리예요? 그러니까 약간 걸어다니면서 스택을 쌓고 그 다음에 평타 한대 치면 그 데미지 올라가는 거 아니야? 아야 <웃음> 아이딜 센데? 왜 여기서 쓰는 제드는 왜 이리 강함아우오 <목소리> 어, 갱플 더블킬 좋아요 일단 요무 나왔습니다 이제 어떤식으로 아 맞네 봐봐, 이게 스택이 쌓이네. 걸어다니면 걸어다닐수록. 빠르면 은 빨리 쌓이네요. 그쵸? 와, 야, 28이나 줘? 야, 개삭인데, 이거? 와, 28이나 줘? 개오바다. 이, 이거는 진짜 너무 사기다, 그냥. 야, 이러면. 반팬치에 쟤들 진짜 할만하겠는데? 28이면 딜이. 한번 박아볼게요. 그래도 약하네 들 센건지 모르겠네 오? 어? 하나 더 좋은거 발견 요 오문은 꽃이 나온다 이러면 님들 하나 더 좋은게 있어요 신발을 안가도 되는 점 기본 이속이 395에요 이거 개사기에요 그냥 원래 기본템에 했습니다. 제드가 신발을 또 안가면 좋은게 코어템이 더 빨리 나오잖아요 1코어 정도 더 빨리 나오니까 진짜 개좋다 이건 와 이속이 3 9 5요 물간 <웃음> <생각이 너무 많군. 웃음> 님들 물간 40인데요 야 이거 라이엇 패치 또맞냐나 하나 방금 또 느낀게 있어요 이거 제드한테보다 탈론 십싹기될것 같네요 이걸 시간의 숲이 너무 좋을 듯 바이옷토야. 아 완맞아 스킬저 그냥 바로 잡을게요 오케이 데미지 나쁘지 않네 자객의 발톱도 되게 싸다 이러면 정글 제드도 좀 올라갈 수도? 이거 삼콘 한번 재미삼아 스택틱 한번 가보자. 와, 갱플 근데 엄청 세다. <웃음> 와, 이것도 버프 먹었네? 님들 징수의 총도 갈만한데? 공격력 55에 치명타, 원래 이거 물건이 12였는데 18로 올라갔네. 아 근데 자객이 돌질을 못하니까 좀 별로긴 하다 뭔가 어우 아유 오냠이어 <웃음> 개세네. <웃음> 아, 제리야 일어나. 아이 트린도 게임을 안 해. 제리도 안 해. 난 여기서도 팀 운이 없는 거야. 와, 와 개쎄다, 얘도. 어뒤 딜을 쎄다 근데 차라리 님들 스택틱 갈 바에 제드는 히드라가 더 좋을 듯 진짜 <웃음> 이거 게임은 진거 같은데 한 최대한 딜 뽑죠 아, 여기 애들 왜 이렇게 반응을 잘해? 야, 그거 해봐. 아. 아! 까비, 까비. 마지막으로 그것만 보고 끝낼까요? 드락사르랑 요무 데미지 차이가 얼마나 심한지 그것만 보자. 기준은 11렙이고 어... 드락사르의 그냥 신발 이렇게 갔을 때 데미지 얼마나 센지 방어력은한 50으로 맞출게요 861 근데 왜 이거, 이거 드락사르 효과 안 터져? 뱀찌가더 센데? 이 정도 더 세네? 아닌데 이럴 리가 없는데? 어, 버그인 것 같아. 아무튼 이제 본서 패치되면 제가 다시 올려보겠습니다. <목소리>